아! 이거! 내 카운터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녀석이지 나 같은 시궁지도 홈런을 날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녀석이라고 군인으로서의 사명? 글쎄... 나는 살아남기 위해 군인을 선택했을 뿐이야 그 밖에 어려운 건잘 몰라 관심도 없고 목숨 구걸할 시간 정도는 줄게 어디 빌어보라고 봐줄 생각 없지만 구해말을투아 좋아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번엔 좀 다를거야 전력을 보여주지 좋아 전벼 이 느낌 전벼 쓰레기통으로 처박아주지! 자, 고철덩이와 함께 날아가 버려라! 아, 아, 아, 아. 어때? 깔보랑 귀새끼한테 물리는 심정이! 옆, 홈런! 겸장을 크게 넘어갑니다! 건방지게! <웃음> 자, 쓰레기통으로 처박아주지! 나는... 쓰레기가 아니야 아무리 쥐새끼라도 코끼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란 법 같은 건 없어 승부는 구의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도 있잖냐 아! 기억해두라고! 이거 내 좌우명이니까